어어아왜 이빨로? 예, 맛있겠다! 나도 나도 맛있겠다! 맛도다맛다맛맛있다맛있 매워 맛있겠다! 맛있 응 어. 음, 이거, 새 거. 새 거? 아, 새 거. 어, 간. 테리야 맛있어? 깎아줄게 앉아있어. 아, 예쁘다. 가자. 우와. <웃음> <웃음> 어 칼메기. 몰라. 새우가 기다리나봐. s u r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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느 손가락으로 찔러갈게? 음음 어떤가? 어떤 손가락으로 찔러갈게? 이쪽 손가락. <웃음> 어떤 손가락으로 찔러갈게? 어떤 손가락으로 찔러갈게? 어떤 손가락으로 찔러갈게? <웃음> <웃음> 엄마도 애기 때 먹었던 거야 어 그래? 응 어. 빨리 빨나도직 먹을래 되게 옛날 옛날부터 있던 거 이게 껍질 먹으면 안돼안 해도 있어 두 그래, 번째 그래, 그래,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 집어 ㅎㅎㅎㅎ <웃음> 처음 먹어본 소감이 어때? 생각했던 맛이랑 똑같아? 응응똑같대응 응. 엄마 응. 또도 훨씬 맛있지 않아? 또또 엄마 또맛있더맛있을것 같아 뭐하게 드시면 더 맛있다고 했는데 그걸 치셨네. 차게 드시면 더 맛있대. 뚝딱딱딱딱! 우와, 끔 맞다. 고끔다 아빠, 다 먹어 봐. 끔 맞다. 끔 맞다. 끔 맞다. 끔 맞다. 끔 맞다. 끔 맞다. 끔 맞다. 끔 안 매워? 매워. 매워? 먹을 수 있어? 먹어. 먹을 수 있어? 음 맛있네. <웃음> 먹지 않고? 어때? 매워? 응, 음, 음, 맛있다. 맛있어? 그럼 테리가 먹을 거야? 계란이다. 노후에 할거 먹어보면? 응, 음? 맛있어. 안 먹어? 안 먹어, 안 먹어. 이거 먹으면 깎아줄 건데. 나도, 나도. 어. 나도. 어. 응. 맛있지? 응. 우리 우리 우리 또 있다. 음. 사랑하는 한개 응, 안에 씨있으니까조심히 먹어. 뭐야? <목소리가> <목소리가> <목소리가> 음. 안 먹어, 안 먹어. 나 부글래 치 치글래 나 어? 키워. 근데 맛있어 음. 음 잘했어 진짜 뱉는거야 음 너무 맛있어 오빠 휴식이 줄게 먹고 치 뱉어 어할수 있어 키고 너라면 할수 수 있을거야 나 기꺼이 어. 너라면 할수 있어 뭐야? 너라면 할수 있을 거야. 나도 할수 있어. <웃음> 응? 언제 봤지? 응? 시간 응? 있는데? 뭐야? 깃. 볼살 넣었 응? 씨? 엄마가 싫댔어. 나도 십대. 떼. 응. 나도 십대 같아. 아니야. 빼빼 먹는 재미가 있잖아. 너는 어린이잖아. 아기랑 틀리지. 알겠어. 너 계속 먹어볼게. 음, 이렇게 먹어줄게. 음, 맛있는데. 음. 음. 맛있지? 이 책은 짜봉이야. 어? 이 책은, 이책가 짜봉이야. 따봉이야? 따봉이 무슨 짓인줄 알아? 엄마, 최고. <웃음> 이제 어머니 좀놔까 이너 네, 어? 이제 컸다니까 이제 어린이집 안 갈까? 어린이집 안 갈까 아니냐고? 어그러면 어디가? 음, 슈퍼 어리... 슈퍼가자 슈퍼가자고? 어른이집으니까다 응. 커야지 너 아직 안 컸잖아 어? 아직 안 컸잖아 아 컸다 갔다, 어, 갔다 크면 엄마가 사줄게 크면 응. 화장품도 사주고 구두도 사주고 뾰족구두도 사주고 그럴거야 너 발목 아데 응? 응. 발목 아프게? 발목 아프다고? 응. 그러면, 테리는 그냥, 플래쉬주? 어, 어, 어, 어, 아 플래쉬. 나는 플래쉬주, 어? 플래쉬주. 납작한거 납작한 무리가 있는, 뭐, 검은 거, 응. 여기, 이 기적한 키찌개가 있는데, 이렇게 네모난 아, 음, 금색네모난 뚫려 있는 게 응. 붙어서, 얼마나 예쁜데. 그래? 나중에 발견하면 말해, 엄마가 사줄게. 응. 진짜 고마워, 엄마먹먹게 고마워, 땡큐 캐릭터 먹을래 엄마 안녕안녕안녕안녕 안녕. 안녕.